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,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. t c h u u